오. 아, 근데 어? 좋다 처음부터 이게 노란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버리면 오히려 불안한다고첫급발이 개급발이 되 M <웃음> 엔마인다 두 번째. 자, 고에쌀두 개. 뉴. 두둥. 와! 뭐지? 뭐지 이거? 오 헬름까지 세 번째 헬름입니다. 뭐지 이 계정? 아야 이상해. 프리바티는 오 있으신 거 중복 아 프리바티 그이벤트으로 줬으니까 그렇아 드디어 보라색입니다 드디어 라고 나올 말하는 얘긴가 이게? 보라색? 야 미쳤는데? 잠깐만 내걸 지금 뽑았으면 되지 않을까? 루피 루피 초.. 루피 초월 아 초월이야 초월.. 아 초월 맞지 야야 야, 이거 이상해 이 계정 이상해 이거.. 이 계정.. 이거.. 이거 보그 아닐까? <웃음> 지금까지 몇개 나오는지 쓰고, 쓰고 있지 여러분? <웃음> 본인.. 본인이 체크하고 있죠? 아니 진짜 이상한데 이거? 지금 버그인 거 아니야? 지금 니케 버그인 게 아닐까? 서버 오류 이런 거 아닐까? 아품질리필그림이었지 센티 루피.. 아. 아센티레 폴리, 루피 좋은데 여기서 리타? 리타 나오면 금상첨화 리타가 미실리스아 테트라네요 어 엑시아 엑시아 1초월합니다 엑시아 야 진짜 근데 아니 이 쌀! 아.. 나내거 뽑는게 두려운데? 어떡하지 진짜 이거? 아, 근데 아직 일반 뽑기인 미실리스가 아니네 엘리시온의 길로틴입니다 아좀 마음 편히 뽑아도 되지 않을까? <웃음> 바꿔요? <웃음> 바꾸가 근데 내계정이는 안나올 것 같아 계정이 이상하게 아닐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티콩 님도 뽑을 거예요? 야, 야, 야, 두 개씩 나오고 봐. 어? 엑시아 2초월. 야, 엑시아 3초월 가자. 엑시아 3초월 가자. 아, 모던이야? 아, 오케이, 확인. 야, 진짜 내가 보고 있지만 이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보고 있는데 좀 무서워 그냥 액시아 하나 더 줘라 어때? 액시아다.. 어 아니 여기서 필그림 나와? 그래? 마지막 1보위입니다 이거 써살 할게요. 15보. 15보 마지막입니다. 150보에 써할 몇개 나왔어 지금. 아. 어? 150보. 과연 여기서도 이어갈 것인지, 아, 첫 번째 보라색 아니 나 핑계 위 나오는구나. 필름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었지. 왜 솔저 이글? 전합니다 이뻐? 아.. 왠지 살짝 불안하다 아까 너무 많은 운을 써버린 게 아닐까? 너무 일반법에 모든 걸 써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야 아직 위에 남아있어 오더니아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맞아 사실 이게 정상인 것 같기는 하거든 어. 아. 비텐놈을 위로 올려보자고? 아 그것도 돼요? 아 위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나 위에서만 내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 가능하네? 오! 오 밑에서 올렸더니 됐는데? 이게 맞았나? 과연 오! 야두 개씩 나오는데 막? 설마 한 번에 1돌? 어? 모던이야 겟돌 아군 야아 야 모던이야 1돌 자 그러면 끝 하실거죠? 모더니아 뽑기 한 번에 아니 근데 나열개한 번에 까면 더 궁금해 그 여러개 쭈룩쭈룩쭈룩쭈룩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하나도 없으면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설마 하나도 안 뜨진 않겠지? 한 개? 엘리션입니다 메이든 두번째 미실리스 리타? 리타! 아... 맥스웰 네번째 엘리시오는 베스티 네번째 테트라 아... 율...하... 첫번째 엘리쇼 엘리쇼이 3개 나왔네? 반타작은 했거든요 시그널 10개 반타작은 했거든 아, 딱반 아, 아니네 맥스웰이 2개 나오고 어? 유니! 윤희. 유니는 안 보여줬구나 유가 아니라서 하나 둘셋 10개 중에 7개 나왔네 70%? 자 마지막 대망의 1그림입니다 어떡하냐 이거? 근데, 스알 이거 아니면 스알도 나온다는 게좀 끔찍한데? 오늘 괜찮을 거야. 간다? 간다? 말 기도해. 간다?